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에? 근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이 수리사주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리사주가 어떻게 풀렸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천부교으로부터 어떻게 이 수리법칙이 탄생했는지도 짚고 넘어가고 이 공부는 아, 근본이 근본이 많다고, 근본이 뿌리가 단단하게 되게 되면 이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점은 그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지 학문은 완벽한 뿌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리사주를 풀다보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인간이라는 이 말뜻은 잠깐 풀어놨지만 한층급 해보자. 그동안에 모든 산업이든 모든 교육이든 모든 기술이든 모든 제품이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갈까요? 인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갈 요 그렇게 사람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을 좀더 편하게 만들고 사람을 좀더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모든 산업 기술, 학문, 뭐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되는 상담하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런 산업과 과학과 기술, 학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논리와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죠? 논리와 이론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진리이 천문의 원리에 따라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세계 이것을 벗어난 세계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상담하는 것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점치는 것이 카운셀링 하는 것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이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전부다 우리는 딱지 치기 하는 수준이다. 딱지가 뭐자? 알죠? 딱지는 뭐까? 딱지에서 뒤집어지는 건데, 이거는 우연을 바라는 것이다, 우연을. 내가 해보고, 어, 여행을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처음으로 치부대버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뭐 핸드폰을 만들고 정보통신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학문과 논리에 의해서 가는데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이것보다 이거는 인간을 살아가기 위한 부추적인 제품들이에요 아주 극복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과학과 학문으로 접근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 처음부터 어떻게?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 말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국회에서 보니까, 내, 내일이 우리 3일째이다, 그제? 3일째에 요새 텔레비 보니까, 겐세이 해가지고, 소리가 나요? 아, 겐세이, 겐세이 하는 말, 겐세이가 무슨 말이지? 가리고, 방해하고, 뭐 이런 거? 해방 놓는 게 겐세이래, 해방, 해방이래, 해방. 아 해발놓는 거되거든 그런데 내일 3일 질인데 그 국회에서 겐세이 했다고 자꾸 이래 하면 되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 또 어제 나는 이런 뭐 이런 거 말은 참아 하기 싫은데 어저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 하면 최소한의 우리 자존심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러면 북한에서 누가 왔는데 그거 뭐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시합 보는 거야. 아, 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누구말따나 총살을 해라든지, 뭐, 사업을 해라든지, 가다를 하는지,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갈때 길다 누어보다그 나로, 고 어떻게. 오늘 보니까 완전 뒤통수 맞고 있는 것 같아. 그지 국회의원들이 그짓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야 되는 그 집단들이, 손, 누구말따나, 말도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다.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집단들이 그러는데, 그 외에 이 집단들이 엄마나 많다. 자, 우리나라 생각해보자. 상담다 종교와 증가, 카운셀링을 안 하는 사람 과연 몇명 있겠나? 여기에 간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있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누구말따나, 기독교에 이만큼 있고, 뭐, 천북에 이만 있고, 불교에 이만 있고, 무슨 종교에 있고, 첨칠인데 있고, 무당이 있고. 인간이, 어떻게,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요구만한 부위고, 이거는 인간의 전체를 나타내는 부위다. 여기에 완전히 지금 국회나 똑같은 거야, 아니? 이거나, 뭐, 국회나.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노문 뺏기는 사람 빼고, 대필해갖고 어? 가짜 논문 쓰는 교수들 빼고만 자 열심히 하잖아 이거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해서 이 지금 사회가 그런 거잖아 내가 뭐 가면 또 누가 이게 댓글 막달 거야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 댓글 다는 거야 내가 솔직말해서 이내 지금 말하는 거내 강사이해. 이상한 댓글 달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그럼 댓글 너무 안 달면 없잖아. 그럼, 좋은 거가? 네, 아, 그래서 댓글 달아도 괜찮네, 그지? 막, 좋으나 나쁘나이 그, 그, 우리 처음 다 받아들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지금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처음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면 돼. 이 분야는 우리가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제일 고민인 거야. 이것이. 얼마나 고민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것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수리사주가 탄생한 거라는 거 이게 분명히 있지. 여기에 수리 응? 수리사주의 탄생과 역사를 이것 때문에 자 열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맑은 산천어가 똥물에서 살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아예 올바른 거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로 힘든 거야 지금 지금, 지금 그렇잖아 전부 다뭐 엉터리를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 혼자 맞는 것만 가르쳐 줄라니까 이 정신 차리고 와야만 가르쳐 줄수 있는 거야 아무면 정신 안 차리면 이거 가르치봐야 아닌데 뭐, 믿지도 않고 자 여기서 얼마나 우리는 거짓말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 텔레비부터 문제안해보자 TV부터 제일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컴이 멋지 TV지 그지 TV부터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야. 얼마나 거짓말 하는 건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TV를 만드는 사람이 또 거짓말 하잖아. TV 제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그 다음에 TV 작가들이, 프로그램 작가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 작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 엉처리를 막 갖고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막또 버풀은 난데 사기에 사기를 치고 사기에 사기를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한번 TV에서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한 해보자. TV는 어떤 거야? 올바른 것만 전달하는 것이 TV잖아. 그죠? 그래야, 이금 시민들이 똑바로 알겠지. 그런데, 완전 허구를 가득 포장해갖고 한다, 이 말이야. 자, 지금 t 리한번 보자. 간단하게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TV에서 건강과 관리, 요새는 할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 점치는 사도 무당도 좀 놓고야 하고, 선임도 놓고, 종교도 놓았는데, 이제는 그건 다 물러가고, 이제는 TV 봐봐. 전부다 음식 하는 거. 식생활 하는 거그 다음 다이어트 하는 거막 허짓거리고 노는 거이거밖에 없다 이말이야대 테리프로가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가 보자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장육부 있어요 간단하게 해보자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또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거 갖고 또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장육부가 어디 있나 육부 있어요? 없습니다. 육부 없잖아. 아무째봐 오장육부밖에 없잖아. 그런데 없는 것도 있다고 막한떠버리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수더 떠갖고 어떻게, 어사라는 사람들이 녹아갖고 이러지않느니 어사라는 논사. 자, 다이어트 쪽으로 한가 보자. 적폐. 적... <웃음> 이게 완전히 적폐다. 이게 소리지 자, 학문적인 적폐 자 두번째 여러분 이제 칼로리 계산한다 어? 우리 칼로리 계산하는 사람들 한번 보자 다이어트 해갖고 식생활하고 뭐 음식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을 잊어버리면 되는거다 이거는 누구말따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테이에 넣어서 싱 지랄병 하는 거야 <웃음> 여기 강, 일부러 강조한 거야 하지 말라고 자, 생각을 해보자. 자, 하루에 우리가 하루에 2,000 칼로리, 내, 어번에는 말한 거는, 내 지소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루에, <웃음> 텔레비 노갖고, 그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요 자, 하루에 2,000 칼로리를 우리가 소문을 시킨다고 가정하냐 보자. 인간이 우리 생각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2,000 칼로리를 생각한다면, 여기 노는 사람을 거기 보게 되면, 뭐, 식품 영양학과 박사, 어, 의사 어, 이런 사람이 노갖고 미친 짓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여기 에 2,000칼로리 하게 되면, 음식을 2,000칼로리 이하로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이어트 된다고 지금 막 떠보고 있잖아. 맞나요? 아, 솔직히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 이 얼마나 과학적 논리에서 어긋나느냐 면 우리가 2천 칼로리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먹었다고 치보자. 이것이 전부 다 소화가 돼 갖고 2천 칼로리를 만들어내겠나? 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인간이라 할지라도 에너지 효율이 100% 되는 기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에너지 효율이 100%가 어딨냐 이 말이야. 그죠? 우리 태양광 받아갖고, 태양광 오는 거, 받는 거, 그쪽도 전기로 만들면, 이,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필요하겠나? 그렇죠? 섭도 뭐 필요하겠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 먹었은 것을 전부 다 2,000칼로리니까, 이 이하로 먹으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논리에 맞겠네, 이 말이에요.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걸 한 포자, 거죠 자, 내가, 에너지의 총량, 그지 에너지 총량은 뭘까? 우리 소모시킨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소모랑, 우리가 뭐 열을 내기 위해서 소모시키고, 생각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시킨 거. 이 외에 뭐가 있을까? 이 외에? 축척된 거도 있지. 축척. 몸속에. 몸속에 지방으로. 우리는 축적된 게있다이 말이야. 단백질로. 그치? 이것만 있겠나? 우리 이거 먹는 거, 총 먹는 거 먹은 칼로리다. 그치? 먹은 칼로리를 먹었으면 우리가 소모시킨 열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축적된 열량이 있을 것이고 이것만 있겠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큰거 이름좀 듣긴 그렇지만, 이 대변의 속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충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소변에, 도 소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변에 이르기까지, 그게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 먹었다 해갖고, 그것이 처음보다 칼로리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테레비 넣어가지고, 엄두짓 하고 있잖아. 그럼손 거짓말 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데 해갖고 살 찌른 사람도 있고, 안 찌른 사람도 있지. 그러면, 찌는 사람은 뭘까? 찌는 사람은 이 효율이 높은 거야.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어떻게? 이 효율이 높은 거야. 사람만 다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 제주도 지금도 있겠지? 저번에 갔었는데 봤으니까, 지금은 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사람 똥돼지, 사람 똥만 먹고 이렇게 크면 돼지가 엄매나 퉁퉁하단 말이야. 그게는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얼마나 칼로리가 더 좋겠나? 생각해보면 인간이 먹어가지고 잘게 잘게 부숴갖고이 칼로리 들어가고 분쇄, 분해해가지고 분해된 것을 지어보니까 지는 어떻게 소화, 흡수력 이런 게 엄청나게 좋을 거잖아. 그래서 똥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똥개도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똥개들 얼마나 통신통신하게 그랬나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갖고 다이어트 잃었는데 이 갖고 묵는 거 갖고 칼로리 다이어트 하고 이게 무슨 짓지 말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테레비이거든 작가들 하, 좀 고쳐야 된다 그래 놓게 맨날 얻어 터지고 하지 그제 엉터리 보도하고 엉터리 해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바꿔야지 자기들 아는 수준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부를 좀 해야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총 먹는 양은 먹는 양은 칼로리로 소모된 양 몸속에 축축된 양, 나머지는 우리는 배출된 양이에요. 대변으로 배출되든, 땀으로 배출되든, 이것이 있는데, 먹는 것 같고, 이 다이어트 계산하는 이런 허구맹랑한 논리를 펴는 우리 학자들, 이거 안 된다는 거요 수리사주가 탄생한 목적이에요, 이게.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은 이거 뭐고 이런 데다 봤지. 텔레비에서도 지금 텔레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생노병사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겠지. 생노병사. 자 인간을 다루는데 왜 생노병사냐. 생노병사. <웃음> 자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인간이 태어나갖고 이 살아가는 거는 없어. 태어난 거 하고 자,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것만 이것이 우리가 논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인간은 아니잖아. 요거는속 빠진 거야. 인간의 우리는 삶은 그렇게는 살아가는 거는 속 빼풀고 보이지도 안 하고 노래도 없는 거허무맹랑한것 같고 전부 다 이거 갖고 이용하는 거야요 우리 종교라면 어떻게 살아가면서 네가 잘못 가고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고쳐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종교 아니겠나? 예 맞죠? 예. 그러면 지금의 종교는 어떤가? 이게 다때려 쳐보게 텔레비도 같이 짜고 하는 거 완전 짜고 치는 고돌이야 태어나는 거. 니 어떻게 전생에 복 맞으면 니가 좋은 집에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복 맞는 운명으로 태어난다. 헛소리만 그 젠틀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모르니까 이제. 하면 당장 틀통나가고 거짓말한다고. 또벌어 나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 병들면 어떻게 해. 병원에 가 있어야 되니까. 병들 사람은 말못 하잖아.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해. 상담하고, 종교하고 점치고 하는거는 전부 다 귀신 노름만 하는 거야 귀신 노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요기만 네가 죽갖고 어떻게 천당에 가고, 죽지 콩나게 가고 돈 많이 주야 어떻게? 천당에 가고. 음, 누구 말도는 대전역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노? 아, 어, 그거 그 사라고 하잖아. 어, 하나님앞 옆으로 가는 티켓 사라고. 아 이런 짓해가 되겠나 이 말이야.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갖고 어떻게 다음에, 아, 온 사람 한 대. 내가 태어날 때. 아 다시 태어난 사람 손한 대로 봐라.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본 적은 없어요, 다. 본. 아무도 본 적이 없나? 네. 본 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부활은 지랄 뺀거이아 자기 좀마음속저 마음속에 어딨노? 자꾸 입에서 하다 보면 내가 네, 자꾸, 부처님이 태어났나? 아니 누가 할아버지 말 뭐, 이수진 장군이 태어났나 뭐뭐 뭐, 아무것도 안 태어났잖아 와안 태어난 거고 거짓말 해갖고 여기 있는 사람 그렇게 처음부 거짓말해 처음부터 끝까 이것이 전부 다인데 인간이 이이 각자들은 이 각자들은 이 과학자들은 여기 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 인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일부분이지만 은 여기 전부 다 행동되어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덜통나니까, 이제. 싹 빼뿌고, 아, 늙어서 병들고 죽고, 오지도 안 하는 거, 이제. 이때까지 인간이 태어나갖고 다시 온사람 아무도 없다, 는 말이야. 아는 거 갖고 부활이니, 한생이니, 뭐 전생이니, 막뭐 이런 거 갖고 타란다이 말이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거짓말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좀 가르쳐야 하는 거다. 올바르게 좀 알고. 자, 그,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게 귀신 타령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부다빙이 들고, 신기 들고, 온 천지에 고 정신 나가쁘고 누구 말때나 조금 전에 그랬잖아. 우리나라 여의도 저 국회의원들을 봐봐봐. 그거 갖고 3일절인데 막겐세해 살고, 막새사업면해고 그제? 그런데 범인도 모르는데,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갖고그 통일대교 앞에 들었는 아,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할 거가, 나한 꼴보기 싫 아 그게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 줘야 되나, 그거? 월급 줘야 되나? 박탈시켜야죠. 국회의원도 사금 애 빼야 돼. 필요 없다, 얘가. 이런 말 했으면 또 내보고 잘 몰라. 아, 저런 거, 아니,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그제? 정확한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 뭐, 누구말잖나 총살을 시키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될 건데. 범인도 모르는데, 그거 태결도을 더, 더 넘어갖고, 옛날에 다 잊혀서 가는 것, 대세기 갖고 있지. 이 나라 시에 깽판 만들고, 이. 국회의원들 몽땅 다 없애버려야 돼. 필요가 없는 사람들아, 이거. 그런데 그거 찍어준 사람은 어떻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그거 찍어준 사람은 처음부터 이게 병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모르고, 저 중,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이.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수리사주가 탄생한 거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살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야. 이것을 하나씩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늘 저, 저, 잘하면 댓글 좀 달겠다. 이. 그래도 요게도 우리는 좋고 요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요안한 사람은 대충 보고 간 사람이고 보기 싫어갖고 자 그럼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야. 이. 그럼 지금 이것을 우리는 수리사조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가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산업과 기술과 학문 이런 거는 우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말든 하늘의 뜻은 다 내려왔어. 이 수학적인 논리에서 쫙다 풀려서 개발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안할 뿐이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할 뿐이지 다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인간에게는 아주 부추적인 거고 이것이 이것을 고쳐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상담, 종교, 점, 이거 몇첨다 되는 거 인간이 이게 살아가면서 온 천하가 어떻게 넉이 나가뿐 거야. 내가 넉간 대한민국을 하려고 하는데 참 너무 노골적이라서 자꾸 뭐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 하라고. 그좀 그래 때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아, 좀 때가 자. 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뭔지부터 우리 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이것부터 한 풀어보자. 우리 인간이라 하면서 인간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을 어떻게 우리 판단하는 거지? 이이 문자가 누가 죽은 문자겠나? 한자의 문자가 누가 준 문자겠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준 문자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까들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에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있다 그제. 천부경에서 하늘과 땅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으면 그제. 이것을 통할 수 있는 뭔가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주는 것이 이것인데 연결해주는 거잖아 연결 그런데 이것이 좋은 차 있으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다리를 하나씩 하나 는 거야 이것이 인간이는거다한 개만 있으면 답이 없다 그렇지? 그렇게 지정신 아닌 사람은 답이 없는 거야 너무 간 거잖아 이것이 너무 반쯤 넘어가 있는데, 야, 안 된다 하고, 받치주야만 이것이 인간이지. 저 가갖고, 뭐, 이렇게 막 흔들어 대는 사람들은, 이거 없다, 이 말이야, 이거. 그렇게 너무 지쁘잖아 자, 그러면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겠나? 문이 이래 있다, 이 문. 이 문이죠? 그러면 여기 가지고이 문을, 인간이 살아갈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는 무슨 문이 됐나? 천무기에서 풀때 무슨 문? 팔관문 아니 인생문 인생이 가는 인생문이다 모든 사람이 가야 돼. 여기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는 이 팔관문이 있다 는거지 팔관문이 있는데 이 문을 지나가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겠나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이것이 들어있는거야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이 이팔관문하고 연계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가야 돼. 인간이 돼지가 들락날락하는 돼지 구멍으로 다니면 뭐가? 인간이 돼지지. 아 인간이 개구멍으로 다니면 어떡하? 아개지아이 인간이 담 뛰는 뭐가 다기면 어떡해? 도둑놈이지.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지가 가야 될 거야. 지 정신 차려야만이 되는 거잖아. 누구말 떠나? 그래서 한번 보자. 내가 노력을 해서 밥을 먹어 살락 하면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넘고 갖고 뺏어 갖고 물라니까 어디 가? 3.5평짜리 거기 가잖아. 그치? 말이 가있지? 뺏어 몰라니까 그거 가는 거야. 그러면 사기치 갖고 뭐면 어떻게? 거짓말 해 갖고 오면 뭐? 너무, 너무 큰까지 가지마자. 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길로만 가야 돼. 잉?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야. 아 남들은 다 누구말따나 저 어? 정신 나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 처음부터 정신 나갔다 하는데 지만 정신 안 나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딱 그건 알아야 된다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 나간 놈은 정신 나갔다 하면 절대로 안 믿는 것이 정신 나간 놈의 행동이다 무슨 뜻이 야이했 <웃음> 즉, 그래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이 힘든 거야 정신 나간 놈이 정신이 안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상담하기 힘든 거야. 인정을 안하라는 거지. 넌 그럼 좀더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거알겠지 올바른 사람 한 사람 만들기가 정말 힘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밑에 거 한다 했다. 위에 거, 그 가학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이 인생길을 싹살아 가는데, 아예 한번 결정이 될수 있겠나 그제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 수십 번을 결정하게 되는. 자 그러면 인간이 타 태어난다. 태어나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인간이 우리 살아가는 걸 지금 푸는 거예요. 딱 태어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요 자, 묵어본 적도 없을 거다. 그제 태어나는 그 순간이니까 엄마인데 뭐 저도 한게 모두는 었을 것이고 사회도 경험한 적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단지 뭐가 있을까? 재능, 응? 자 그러면 이제 탄생 탄생하는 거딱 보자. 탄생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오늘 태어났으니 뭘까? 생일. 아, 생일. 자, 두 번째 아는 거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지? 이 성별. 세 번째 아는 거는 엄마. 엄마, 그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운명 속 운명이 뭐냐? 여러분들 운명이 뭘까? 아 이제 칼났다. 운명이 뭘까 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이 상담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단장이 운명이 뭘까? 운명은 숙명이요. 숙명은 운명이요. 운명은 숙명이요. 이랄까? 운명이 과연 뭘까? 우리 선생님 뭘까? 운명! 지능.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를, 나의 존재를 갖추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하면 된다. 나를 갖추고 있는 거.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거. 살아간 건 없다잉. 경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이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그죠? 자, 운명이라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다. 이거 그제? 인간의 구성 요소다. 이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는 일단 풀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다, 그제? 음. 응. 이것이 영혼기습신인데, 자, 이거는 신은, 이거는 몸뚱아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다. 그죠? 먹지 않았지만, 엄마의 신체적인 일부를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섭은, 여러분, 정해졌겠나? 안 정해졌겠나? 일부만.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 속에서 성장해온 섭만 들어있는 거야. 그죠? 엄마 배속에서 그래서 엄마의 태교가 대단히 중요한 게요.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애기가 태교 배에 있을 때 어떻게? 노래방에나 가서 오 예! 이런 것만 하면 어떻게? 애기도 따라서 오 예! 이런 것만 할거 아이가? 맞나? 엄마가 가서 뭐, 노, 먹고 노는 것만 하면 애기도 어떻게 배우는 게 먹고 노는 것밖에 더 배웠겠나? 섭이라는 게 그게 됩니다. 그 때까지의 중요한 게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엄마가 그, 생, 그 시대에 어떤, 엄마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여, 영화인, 배우, 방송 이것만 할나지 그때 태어난 아이들과 엄마가 뱃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 사이에 있었을까? 한참 뭐, 뭐 이런 거이 반주하는 거 노래하는 거막예 알고 이랬다이 말이 야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왔으니까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방송만 하고자 하는 거야 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한번 보자 엄마들은 밭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만 했잖아 그때 태어나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 우리가 산업의 여권에서 노는 건 필요 없어 24시간 일하는 거야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일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조금 태어난 그 뒤에 지금 시대와 옛날에 먹고 살지 못해가 공부도 없고 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는 무조건 일만 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막 무조건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이 습이라는 거다 그런데 중간 세대는 어떨까 막 학문이 들어오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엄마들이 많이 배웠잖아 배워간다 이 말이야 그때는 중고등학교 막 학교가 생기고 이랬는데 그때는 엄마들이 어떤 어떻게 했을까 내가 좀더잘 사도록 공부를 엄청나게 했대 엄마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열심히 했다 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까 학구열이 세계 최고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두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된 거야.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뜨는가 봐. 지금은 오, 예, 하다가 전부 다 놀아보지? 이 아이가 가면 어떻게, 머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건좀 취미가 없어. 먹고, 놀고, 운동하는 거, 이런 거면. 지금 또 나라 정책들도 어떻게, 무조건 5일만 일하고 전부 다 놀아라 하잖아. 그치?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묵고 노는 것밖에 안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 태어날 때 자체가, 섭 자체가 어린이는 어떻게? 묵고 노는 주로 가는 거야. 자, 이것이 심각한 문제래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것을 심각한 문제다. 이? 자, 기.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기. 이것은 전부 다내 타고난 운명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그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뭘까? 장기의, 장기의 힘도 있겠지. 엄마가 건강하면 이 장기의 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기에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깥에 깎게 되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지. 엄마가 정신 나갔으니까 따라서 정신 나가는 이것이 기다 무슨 얘기인지 죠 이것이 우리는 칠성 줄이기도 하고, 귀신 줄이기도 하고, 이거는 막장기 줄이기도 하고, 이런 거야. 자, 여기서 혼자 혼이다. 영은 우리는 손댈 게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혼은 어떻게? 뭐라 했을까요? DNA. 단순한 DNA를 하면 안 되지. 엄마, 엄마, 아빠의 유전적 모든 것이다. 엄마, 아빠의 유전적입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결정되는요이 두뇌도 결정되고 우리가 습성도 결정되고 우리가 재능도 결정된 것이 이 전부 다 혼이라는 거다. 이 영은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정해져 있기는 있지만 은 이것을 논할 가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머리를 많이 쓴 엄마들은 어떻게 아기도 머리 공부 잘하겠지. 그러면 엄마가 태교할때 엄마가 책을 읽고 막 계산을 많이 한사면 아이는 어떨까? 계산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영어 이런 거막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가 과학책을 열심히 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애기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안르쳐준다이 말이야. 이것을 안 그렇게 주고 무조건 어떻게. 자, 이제 중요한 것을 한개 하자. 엄마가 엄마가 퇴교할 때는 막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만 하고 놀고 놀고만 다겼어요 그런데 이아이 보고 어떻게? 학교 가게 되면 공부 안 한다고 해처이 들고 있으면 이 아이가 공부가 되겠나? 이 두뇌를 만들어 놓 것은 노는 것만 만들어 난. 두뇌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 여덟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다. 자 인간의 두뇌에는 이런 영역들이 이 여덟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이 재능의 두뇌는 여덟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만 발전시키는 거야. 이게 뭐냐? 노는 거다 이 말이야. 다른 거는 전부 다 먹통이야. 아 그러면 이 아이 보고 이것이 어떻게? 말더니 8분의 1이 돼야 되는데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개발이 안 돼있다 하면 공부 못할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공부 못하겠지. 그럼 뭐고 못하는데 엄마는 공부 못한다고 해충이 들면 어떻게 하겠나? 달라들지, 뭐, 어떡해. <웃음> 모든 동물은 이게 해초리 들고, 매를 치고, 나쁜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나? 반응치.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자식들인데 욕할 때 내가 뭐, 어떻게 욕하라 했어요? 저 찰난 놈, 이렇게 했잖아. 항상 잘난 놈이라고. 잘 하는 놈이라고 욕해라 했다. 못 하는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절대 욕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반응심이 더 많이 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죠? 자이 정해진 것 갖고 인생을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주 명리라든지 사주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어떻게 네 타고난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건 정말로 안 되는 말이다. 이말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대. 단지 정해진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유전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두뇌도 있고 그지. 운동하는 재능도 있고 적성도 있고 특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죠? 이 근본만 되어 있는 거야 근본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인간이 이것을 기반을 해서 인간이 여기서 탄생을 했다. 자 그러면 오늘 태어난 사람 똑같이 부모의 능력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 해보자. 이것이 한천 명이 태어났다고 하나 해보자 그제 똑같구만. 부모도 그렇게 어, 천상의 상둥이가 태어났다고 하나 해보자. 천상의 상둥이가. 이때 우리는 태어났을 때이천 명이라 하면 이천 명이 여 미래에 이 세계의 여 미래에 이것이 정해져 있겠나? 아, 아, 정말 안정해질때다이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접치겠나? 자, 단축해보자. 태어나게 되게 되면, 천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자, 누구말따나, 어, 재벌집 손자로 태어난 사람부터, 어, 교수 법반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저 부모도 없는 이런 아이들까지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한 개만 갖다 붙여보자. 이 재능이라고 재보자. 이 재능이 이 똑같이 발전하겠나?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 뭘 점을 칠수 있겠나 이말이야점 친다고 하게 되면 공부하고 저렇게 눈이 좀 시시 내려가게 되면 큰일 나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또 많이 바뀔까? 그치? 환경에 가서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얘기는 자기 노력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말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뭐냐? 친구가 연예인 한다니까 자기 조체력 있는 거. 이거 상관없이 따라서 강남 가는 거야 그렇게 친구를 잘 만나라 하는 이유가 친구 어떤 친구가 잘 만나야 되는 게 좋은 친구인지 엄마가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안가르쳐 수준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운동선수가 재능이 많다고 하게 되면 내 친구는 누구를 가르쳐 친구를 사귀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만들어야지. 재능이 있는 사람. 내가 공부를 해서 잘해야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 친구가 누가 돼야 되겠나? 공부를 할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를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친구는 자기 아이는 공부하기도 쉽고 운동만 좋아 노는 것만 좋아하는데 저 잘하는 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엄마는 요새 학교 가봐 유치원 가봐 자기 아이가 공부 좀만 하면 어떻게 참하게 공부 잘하는 하고 친구 맺어 주려고 엄마는 난리 구슬이다 그지 그거는 자식 키우는데 실패라 실패 그게 실패다 자 그러면 이런 노력에 의해서 또 엄청나게 바뀌어 갈 거라 이 말이야 그지?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 따라 간다고 그랬지 이것이 친구, 또 친구만 아니라 우리랑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따라 가게 되는 거야 친구도 여기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똑같이 공부하다가 친구 따라 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친구 따라 저로 가는 사람이 그기갈 때는 우리 재능도 모든 게다 다르겠지 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누구 말할 친구는 자기 집이 부자라 가지고 연예인으로 가는데 돈이 있는데 나는 친구 따라다 보기에 엄마가 돈 대줄 수 없다 이러면 래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노뭐 도둑질 할 수밖에 없잖아. 친구 따라 갔는데. 그럼 도둑놈 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또가다 보면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이 가정을 꾸리나가야 되겠지. 그렇 뭐안뭐 뭐 혼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자기 힘만으로 되겠나? <웃음>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혼자의 인생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나?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 뒤부터는 어떻게? 이 둘이가 부부들이 이 부부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두 명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활동 기간 속에만, 활동하는 기간 속에까지만 이렇게 둘이 되는데 이제 활동을 할수 없을 때는, 활동이,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남의 도움을 받고 가는 거야. 그렇게 자식의 도움을 받고 가든지 자식이 잘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식이 잘돼 있다고 해갖고 부모인지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 못 살아도 효도하는 사람이 있고 잘 살아도 효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면 이것은 활동을 못할 때는 어떻게? 이것도 인연이다, 그지? 자, 예를 들면 자식의 인연하고 좋은 사람은 자식이 나를 도울 것이고, 남이 인연이 좋으면 남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그럼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세월이 들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병들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그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겠나 <웃음> 여태에 보이지도 않는 거지 이게 중요하겠나 둘다 중요해. 응? 둘다 중요하다고? 네. 다시 얼마에네? <웃음> 다시 얼마에네? <올모야네? 웃음> 자, 이거 병들고 죽고 하는 거는 아 병드는 거는 응? 의사들이 할 책임이지리 문제고 죽고 나한테는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사기친 거야 지금 이렇게 돌아올 그러이라고 하고 사기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종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거 갖고 전부 다 사기다 이 말이야 그럼 절대 봐봐 저뭐돈 갖다 주는 거 저거 뭐고 돈말 갖다 주면 어떡해? 전부까요 모르겠다 이거는 <웃음> 그건 모르겠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 그래서 그 처음부터 마법에 다 걸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하는 거야 이까지 해주고 더 이상은 어떻게 어사한테 책임을 맡기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꼬약한 것들이 많겠노? 일들이 편한 사람은 편하지만 여기에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런 말 했으면 또 되겠나? 아 참아. 안 할라 했는데 또안할 수도 없네. 이 죽은 지, 아, 죽은 이거 천도제 해갖고 이게 해결되겠나? 아니요. 천도제는 이 죽은 사람 할 일이지. 이산 사람 갖고 천도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쵸? 아, 산 사람하고 천도제 하면 빨리 죽으라는 소리는 마찬가지야, 이거. 그렇잖아.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도제 하는 것이지 산 사람을 위해서 천도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연극까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들고 우리는 풀어 그러면 수리사주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돼 천부경은 만법이라 했잖아 만법 안 풀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맡기면 만법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다섯 가지 어, 상담하는 무조건 다섯 가지밖에 없다.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궁금하고 다섯 번째 어, 판단과 결정을 못했어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찾아봐 이 속인 거야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 궁금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담하는 목적이 뭘까? 개운 방통이죠. 어, 이런 사람들을 힘든 사람은 힘이 안 들게 어려운 사람은 안 어렵도록 고통스러운다는 응? 쉽도록 궁금한 사람은 합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결정을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하면 되겠지? 그럼 종교는 뭐가 돼야 되겠노? 이, 이거 해야 되겠나? 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다. 이게 종교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토리에 가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거잖아. 종교는 이거 하는 거야. 그런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는다 떼쳐보고. 모르는 게 이거 하러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궁금한 사람들은 어떡하이 누구 해야 되겠나? 궁금한 거는 뭘 해주는 거지? 가르쳐주는 거잖아. 가르치는 거.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 네? 이거는 지식이요. 이거는 지혜라는 거다. 그렇지? 그럼 인생과 관련된 지혜, 지식은 누가 보여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자연과 관련된 사람은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철학과 관련된 사람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과 관련된 사람은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줘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니까 어떻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가르치는 교수들이 전부 다 문제다 이 말이야. 이것들이 처음부터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겠나? 네 이, 이말 듣고, 쳐들어 한번 오라고 하네, 봐. 내 대적 한해 보자. 심리학 전체를, 막뭐 심리학 교수 전체하고 붙든지, 선임하고 전체 붙든지, 뭐, 무당하고 전체 붙든지, 철학하는 사람 전체 붙든지, 내 일대로 처음부터 한번 붙어보자. 논리적으로 막. 아,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사기치니까, 돈만 받돈높넌뿐만 받아 쳐먹는 거야, 이게. 논문은 어떻게, 뺏기부고 지 논문인지 지 제자 논문인지 구별도 안 돼. 똑바로 논문 선 놈들 한 넣어봐라 그래. 아 지금 가르치는 교수들 똑바로 선놈들들 갖고 넣어봐라 그래. 자 이거, 이건 학교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종교에서 해야 돼. 이거 올바른 지혜가 많 이거는 누가 할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이것이 정말로 카운셀링들이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배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지혜를 터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다. 맞나요? 언제 가서 배워갖고 저 지식을 얻을 것이고 언제 내가 수련하고 공부를 해갖고 이 지혜를 터득할 것이냐는 말이야. 못하겠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까 이것이 바로 카운셀이다 카운셀러는 어떻게 법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변호사가 카운셀러요 몸이 아프면 어사가 카운셀러요 인생이 아프면 누가? 자꾸 살 타령하지 말고 인생이 아프면 인생을 카운셀링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허구 속에서 빠져가지고 공대는 빼고 다 이거는, 이거는 인생하고는 상관없 공대는. 기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산 엔지니어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치? 그거는 다연는 거는. 그럼 허리 맥랑한 속에서 어사가 해야 는 지목도 안 하고, 이? 이거 뭐 종교하는 사람이, 아, 종교해. 하, 나 자꾸, 자꾸 나가면 입이 좀 별로 안 좋고. 근데 경산도 입이 좀, 이게 좀 시원찮다, 이. 그래서 힘든 사람은 어떻게? 힘 만들게. 어려운 사람은 안 어렵도록 고통스러운 사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을 다할수 있는 사람 너바라 그래.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바라 그래. 그런데 지금 가봐. 전부 다 지가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도 띠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잘 묶고 자 살게 지도 못 묶고 살면서. 지도 못 묶고 살해요 지도 못, 뭐, 지가그리도 뭐, 뭐라면서 너물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수리 사주를 우는 사람은 첫째 요건이 뭘까? 뭐랬어요 가정이 편안해야 돼. 아이, 가정을 잘지키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에? 먹고 살수 있는 이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그제 먹고 살수 있어야 된대 그죠? 건설을 하려면 건설용 갖고 먹고 살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집안이 깽판이 났든 뭐 어떻게 됐든 불화가 많든. 지금부터는 어떻게? 지 가정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아하, 많이 살습니다그거지 가정도 못 다스리는데 넌 가정을 어떻게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노? 지금부터다. 지나온 거는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이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딱좀깝까한게 있어요. 지금까지 항문은 막뭐 어떻게 하더라도 틀렸다고 판정이 되고 새로운 것이 전문가 할수 있으면 다 버려야 돼 옛날 거는 옛날 거는 버려야 돼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 시티폰 전화기 옆에 가고 이렇게 하던 거 이걸 전화기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 말이 되나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렇죠? 이거 누가 감당하겠나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가르쳐 주고 고통도 벗게 해 주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힘든 것도 해결해 주고 이할수 있는 그런데 저 밖에 나가봐 전부 다 지가 잘한단다 지도 못 먹고 살면서 맞나? 지도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 가고뭐 해결된 게뭐 있노? 똑같잖아 그말또 솔직히 거든데 가면 교회 가게 되면 전부 다단계 파이고 그치?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하게 해줘야 되겠지 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거 전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한분잘를 확실히 할수 있도록 그 조건이 어떻게 해?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지 모르는 게 어떻게 자기 지식이 없는데 뭘 지혜를 줄 것이고 그거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귀신들 이사람 공부 안되겠지 아, 지 집도 난장판인데 넌 상담하면 되겠나? 이 자체는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내가 뭐, 뭐, 뭐 스님들, 그뭐비구니 뭐 스님들인데 하면서 가다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도 있다. 아 결혼도 안 되는 사람이, 저 결혼하는 거하고 아들, 손자들 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담하느냐. 하셨겠나? 누구한테는 망한 사람들이 망한 게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을 알겠지? 사장님, 그렇죠? 예. 망해봐야 망한 고통이 어떤지 알지. 망해보지도 않았는데, 아, 돈 버려보지도 않았는데 돈 버는 게 힘든 거 어떻게 알겠노? 저 산에서 이것, 이것만 칠다고 해가 되겠나? 안 되겠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공부가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담을 갖고 묵고살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거는 뭐 사회꾼들이 한 짓이고 <웃음> 자기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는 사람 아니면 상담하지 말아 말하고 쳐내놓고 새 죽고 앉아있노 거짓말하고 그치? 그래도 나는 우리 우리 서본장한테 인정한다 <웃음> 지금 보면 지금도 주스가 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이 올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상담 잘했다는 거지, 그지? 잘하고 있다, 는보다 응, 뭐. 그거는 인정한다. 이 전화번호 한개 적어줘? 오게? 적어줄게, 불러봐더 <목소리> <목소리>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돼갖고. 불가당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상담은 이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깊이는 없더라도 우리는 내가 해결해 은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천만이라는 거다. 예를 들죠. 우리는 오로지 카운셀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카운셀링 자격이 없다. 내가 이 많은 이 우주의 법문과 이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다이가 다 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인데는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안내를 잘할수 있는 데까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런 사람은 이 길, 길을 가서 해결하고 이런 사람은 이 길을 가서 해결하고 이 사람은 이 길을 가서 해결해야 되지 내가 직접 다 해결해 준다 얘 봐봐 태, 마, 유튜브 보고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지가 처음부터 해준다 지가 귀신 들리나안고 귀신 띄준다 해 자꾸 이러면 안 되겠지 이 사회가 너무 심하다 근데 우리 이 수리사주는 그래 안 돼야 되겠지 그치? 네.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올바른 길을 선택해주고 우리가 해결해준다는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해결해준... 네,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보이지도 않은 귀신하고 붙어갖고 이길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모든 상담은 내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상대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을할수 있도록 상담을 해줘야 된다. 야, 내 말이 맞다. 웃기는 소리야, 정말. 내 말이 맞다는 그 순간에 지 말은 100% 거짓말이다. 그치? 점치는거 그 100% 거짓말이야 자,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통계학을 들미지 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야, 이것은 묻는 말도 이것은 몇 프로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고 이거는 몇 프로는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100% 헛소리다. 왜 헛소리인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거는 통계통자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통계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 통계학을 들 미는 사람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학교도 안 놓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중학교 놓다 하더라도 중학교 공부를 쉬운 찮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통계학이 우리는 어떡하 이거 맞나? 알 알지? 계향은 p잖아, p 그지 p.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학이 아니야. 그지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사주를 따지게 되게 되면 사주를 따지게 되면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많게는 한 500명, 최소 작게는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야.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해 갖고 50% 맞췄다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소수점으로 따지게 되면 0.5지, 그렇죠? 0.5잖아.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500명이 있다 하면 이것을 500%로 으 나눠봐. 그러면 0%야. 확률 계산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아니, 50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의 50%를 맞췄다 하면 그것이 5 0가 착각하는 이멍청이들이 이건 무슨 멍청이야. 이것이 500명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봐. 0.0000 빵이잖아. 논리상은 그렇잖아요. 빵부르드이말이야 그걸 갖고 봐. 이이 이 학문은 60%는 맞다. 이 학문은 70% 맞다. 이거는 정말로 수준이런 사람이 상담을 하니 이 상담하는 사람을 뭘 하겠노? 일반 사람이 올바르게 취급하겠나? 그렇죠? 수건 점재해라 했었고 잉? 반푼수 집안 망하는 거거 그래서 수리 사주하는 사람은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된다 그제 내가 오늘 좀 열부를 냈지만 은 한번은 하고 싶어 갖고 지금 나라꼴이 보니까 이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말이 그래서 오늘 열을 좀 냈는데 5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교수님 말씀하문하아요 어, 아니 화, 환경에서 맹모 삼천지교가 빠졌습니다. 아, 그렇지. <목소리> 그거는 <그건 목소리> 엄마가, 이게 한경 속에 막 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누구말따나, 그제? 엄청난 아,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 수습니다 네.